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어드밴텍에서 산업용 메인보드 그 중에서도 소형 장비 개발에 적합한 인베디드용 메인보드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손지인입니다 지금부터 IoT 시대에 맞게 어드밴텍에서 새롭게 출시한 제품들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발되는 장비들의 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작아졌다 또 하나는 슬림해졌다 입니다 과거에는 대형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크기가 큰 서버 랙에 장착해서 쓰는 IPC를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서버 PC도 작은 것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과거에 사무용 PC와 모니터를 사용하던 유저 단말기도 태블릿, 키오스코와 같이 슬림한 디자인을 선호하고 있죠. 어드벤텍에서는 이런 트렌드에 맞게 기존의 ATX보다 더 작은 서버급 메인보드 매크로 ATX라는 것을 디자인했고요. 기존의 미니 ITX보다 더 작은 UTX와 더 얇은 미니 ITX를 출시했습니다. 먼저 소형 서버로 사용할 수 있는 매크로 ATX의 대표적인 제품 소개와 적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의료 영상 워크스테이션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MRI, CT 스캔, 4D 초음파와 같은 장비에 영상 처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보다 고사양의 컴퓨팅 성능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서버 랙이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수술실에 지금 소개해 드릴 AIB 586이 매우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이 메인보드는 C246 칩셋을 사용해서 인텔 제온 CPU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4개의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 있어서 영상 처리용 확장 카드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이즈는 기존의 가로 300mm가 넘었던 서버급 ATX보다 60mm나 더 작아진 점이 이 메인보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점차 소형화되어 가고 있는 유저용 단말기 개발에 적합한 UTX와 미니 ITX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이 역시 이미지 처리와 영상 처리가 매우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어드벤텍의 UTX 시리즈 중에서 AMB-U233이라는 모델이 이러한 장비를 개발하기에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크기는 가로 137, 세로 112mm로 손바닥만한 작은 사이즈인데요. 8세대 아이코 CPU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M.2 슬롯이 3개나 있어서 와이파이, LTE 등의 무선 모듈과 NVMe 방식의 더 빠른 스토리지를 적용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메인보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화질 영상 처리가 필요한 키오스크 솔루션에딱 알맞은 메인보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로 세로가 1 7 0 m m 의 미니 ITX는 인베디드 시장에서 표준 규격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장비가 슬림화되면서 가로 세로보다 메인보드의 높이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고객님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은 ARM286이라고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메인보드 후면에 IO포트를 일단 높이로 배열했고요. 쿨러의 높이도 기존보다 낮추어서 전체 높이를 44mm 미만으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트리플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양면형 키오스크와 같이 다중 디스플레이를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스마트 시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대중교통, 공항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서 스마트 게이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에는 인텔의 엔트리급 CPU를 장착한 펜리스 메인보드 a m b 2 1 8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이 메인보드는 12에서 24V DC 전원을 사용해서 장비 내 공간 활용이 용이하고 영하 20도에서도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용하기에도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어드밴텍의 작지만 강한 메인보드들이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계신 고객님들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여기에 어드벤텍만의 든든한 서비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드벤텍의 메인보드를 구매해주신 모든 고객님들께 YG d e v 디바이스 온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번들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시면 메인보드가 설치된 장비에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신규 펌웨어와 바이오스를 배포해야 할 때도 이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가피라는 보안 솔루션과 아크로니스라는 백업 복구 솔루션도 기본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드벤텍은 산업용 메인보드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많은 파트너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스탠다드 메인보드가 원하시는 스펙에 충족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님들은 저희 어드벤텍이 제공하고 있는 메인보드 디자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어드벤텍은 이러한 디자인 비즈니스를 통해 많은 협력사에 안정적인 컴퓨팅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어드밍 텍 전문 상담사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